안녕하세요 대선주도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몬스튜디오의 고윤드입니다 아, 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이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주변에서 갑자기 한 이틀 정도 사이에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카메라로 이제 파일을 불러왔을 때와 이렇게 열렸을 때 사진이 다르다 그래서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색깔이 달라요 뭐가 문제일까 하고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료 강좌를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어, 예전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아 우리는 이제 목성에 갈 겁니다 천왕성에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은 요새 과학자들은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요 구체 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어, 진짠가봐요 음, 여튼 문제의 근원은 이 16비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안 보는 경우가 있긴 하죠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파일명이랑 어, 사이즈가 그런가 보다 r g b 로 돼있고 숫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물론 이제 보정을 16비트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더 풍부한 뭐, 뭐가 돼있고 뭐 이런 거 이게 있긴 한데 어쨌든 저장은 8비트로 해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한 건지 아니면은 들은 사람이 까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두 명이 다 그런 걸 보면은 저장 관련된 얘기를 안한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강좌를 한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유료 강좌를 한다고 음, 어쨌든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16이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이미지에 들어가셔서 모드에서 그냥 8비트로 바꿔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끝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를 닫고 파일을 다시 열었어 다시 열었는데 또 똑같이 16으로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로파일에 많이 되죠 그냥 열었어 열었는데 또 16이야 그럼 또 바꿔야 돼 귀찮죠 그래갖고 이게 왜 일어나는가 분명히 저한테 이거 이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 은나 초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지? 나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로 설정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16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아마 16비트로 뭐 보정을 하면은 뭐 사진이 풍성하게 된다 뭐 이런거 설명을 하면서 아마 여기를 바꾸라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8비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8비트로 바꿔주셔도 되고 파일을 다시 열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진짜. 파일 다시 열르실때 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카메라로 설정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워크플로어에서 여기를 8비트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늘 나오는 이줄 있죠. 여기를 눌러도 똑같은 데가 나옵니다. 더 빠르죠. 여기가 직접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8 비트 로 눌러주시고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누가 만지지 않는 이상 계속 8 비트로 열리게 됩니다 어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안해봤어요 물론 예전에는 16 비트로 부정을 하고 8 비트로 저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 뭔가 좀 무책임하게 16 비트로 하면 좋다 까지만 얘기해 를 놓고 서 나머지에 대한 얘기 를안 해주니까 당연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어서 걱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사진이 다르게 나오니까 내가 뭔짓이해도 사진이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한 장이라고 하면은 여기 모드에 가셔서 8비트를 바꿔주시면 되고 여는데 계속 그런다 그럼 아까 그 카메라로 설정에 가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이틀간 갑작스럽게 이벤트 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뭐 이슈가 두 번이나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팁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